그 어디서 생성됨? 활 어디서 사야 금은 어디서 캐 경찰 어디서 되나요 광석들 위치 좀 이어 안장은 어디서 사야 도 어떻게 점령해 트 없게 설치하나야 사냥 상점은 어디에 받춤은 어디에서 나오대는 어떻게 권장 연산행에 부족한 거인 현상공 어떻게 하시나 주문하여 권장에서 1분 13초에 주문하여 권장에 권 이이지지이이이이하 어... 아, 장. 장. 아 장. 아, 이이건 당연한 거. 자, 아... 그 자. 나크크크 일단 전 몰라요. 편지가 너무 오래돼서. 응 아니야.